저희 집 잔디가 완전히 정글이에요. 잔디도 잔디인데 이런 것 쪽도 좀 좀. 좀... 엄마 여기 있어. 뽀뽀야 뽀뽀야. 여기네 엄마 여기네. 해서 아저씨 잘 가보겠어. 맛있는 거 지켜주고. 맛있어? 들어줄까 이렇게? 조이게왔어요 <웃음> <웃음> 어? 잔디 깎 이제 집에오니까와있더라고요 <웃음> 완성을 했어요 오늘은 가라지에다 넣고 내일 잔디를 깎아볼까 합니다 <웃음> 차시도 다시 알아봐야 될것같아도조하는 건데 너무 안올라가지고 이리 올라가네. 다시... 수가 안 됐는데..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.. 걸렸으면 됐어. 이제 될것 같아요. 오르기니까 골프 선수거든요 <웃음> All right. h e h e h e e 엄마 잔디 깎고 놀아줄게 후보 하우스 가자 엄마 잔디 깎고 놀아줄게 부부야, stay here.